자 부동산지인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광주지역 부동산시향상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해볼 텐데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지인은 기본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이 안되시면 안되니까 만약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 가지고 어, 지역에 있는 부동산시향상을 분석하고 싶으시면 하고 싶으시면 꼭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기 어,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제일 처음에 보입니다. 이 지역 분석 메뉴를 보시면, 지역 분석 메뉴를 보시면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딘가라는 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예요. 여러분 아파트 데이터니까 토지나 상가나 이런 시장은 뺀 거예요. 예, 토지나 상가 시장 빼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현재 대전에, 대전이 에대전 지금 현재 서, 여기가 대전입니다. 대전.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서울이에요. 첫 번째가 대전이고 두 번째가 서울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지역이 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핫한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 뉴스상에서 마찬가지고 대전이 가장 핫한 지역으로 가장 핫한 지역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인데 작년만 하더라도요. 자, 이게 지금 11월 달 기준이고, 작년도 11월, 작년도 12월 달 기준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서울이 가장 핫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였어요, 광주.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서울이고요, 여러분. 광주예요. 대전이 여기 있어요. 작년도는요, 광주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올해는, 올해는 지금 광주가 어디에 있냐면 올해는 광주가 어디쪽에 어디, 어디 쪽에 있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광주가 여기 지금 내려왔네요. 자 네, 요쯤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지금 좀 광주에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가 한 이쯤에 있다가 여기로 지금 떨어진 상태죠. 자 이걸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쪽편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이면 지난달 대비 매매나 전세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색깔이 색깔이 그 보라색이면 지난달 대비 매매나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빨간 거기 뭡니까? 노그 누리끼리한 색? 노란색? 어, 누리끼리한 노란색이면 어, 그런 색깔이면 그냥 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이랑 비교해서 비슷해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눈으로 봐도, 눈으로 봐도, 광주시장이 한참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사실,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러면, 대전을 잠깐 예를 들게 왜냐, 그러면, 가장 잘 되는 시장이 분석을 해보고, 그잘 되는 시장이 왜잘 되는지를 알면요, 현재 우리 광주시장이, 광주시장이 왜안 되는지를 눈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대전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저는 항상 분석을 할때 어, 원래 보통 요걸로 분석하게 되면 총 6가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이인에서는 5가지 정도 분석이 가능하고 나중에 뭐 우리 통화량 분석까지 는할수 없겠지만은 통화량하고 외진 데이터 분석은 여기서 할수가 없어요 근데 통화량이나 외진 데이터 분석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다른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해드리고 해드리고 오늘은 이 부동산 지인 데이터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걸 해드려볼게요. 지인 데이터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대전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공급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만 그러면. 지인의 지인 데이터에게 보시면 수요 입주라고 하는 데이터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수요 입주 데이터를 들어가면은요, 수요 입주 데이터를 들어가면, 여기에, 여기에, 자, 전국 데이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어, 대전광역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제, 대전광역시의 수요 입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이 빨간색 데이터 보이세요? 이게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이 정도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공급량인데 공급량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2014년도에만 대전은 수요 그 공급이 수요량을 넘어섰었고요 2015년도 이후에 쭉 공급량이 조금 적었다가 2018년도에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했죠. 그 다음에 작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 요인을 갖추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TV에 보시게 되면 핫하죠? 어, 이제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그죠? 모았, 여러 명들이 우르르 다니시면서 투기하시는 분들이 그죠? 왕창 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같이 섞이면서 섞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대전에서 강의를 할 때, 갈 때, 30평대 아파트가 2억 4천에서 2억 8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강의하면서 8월달, 7월, 8월달, 9월달 강의하면서, 와, 대전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 투자를 하면은 꽤 돈이 될것 같은데, 그, 대전에 계신 분들 꼭 사두세요라는 말씀을 꽤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얼마냐면 4억 5천 가거든요. 어, 1년 사이에요 1년 사이에 지금 바로 4,5,5천까지 올랐거든 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이 한 번에 지금 올라있는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죠.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다른 요인들도 따져야 되겠지만 다른 요인을 다 배제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 잠깐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어, 앞으로 그러면 어떨 것인가라는 보자요. 앞으로 그러면 은 2000, 올해가 2019년도니까 내년도 2020년도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수요공급량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죠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대전에 부동산가격이 과연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 한다면 그러 저는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선에서는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전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다른 정책들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이거 위에 다른 호재들을 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대전은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전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요. 자 그러면 이거 위에도 미분양이나 세대수 증가나 인구수 증가나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죠? 그렇죠? 봐야 되는 거래량이라든지 봐야 되는데 그 대전만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광주에서 한번 볼게요. 광주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수요 공급에서 한번, 어, 길을 찾아본 거죠. 그러면, 광주를 보자는 거죠. 자, 원래, 광주 지역을 분석, 지역 분석을 할 때는요, 광주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도 하게 되지만, 광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 그러면. 자, 여기, 광주 광역시가 지금 왠지 보게 되면은요, 매매는 지금 왠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전세만 조금씩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매매보다는요. 그리고 지금 광주 안에서도요. 광주의 구가 지금 5개가 인요 4개인가요? 5개죠. 예, 5개의 구를 또 비교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 안에서도요. 시안에서도 시안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시안에서도 지금 광주시 서구가 가장 예, 가장 지금 현재 어, 매매하고 전세가 가장 지금 현재 핫한 지역이고요. 광주에서 지금 남구가 가장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광주 전체에서요. 도 이렇게 가장 광주시 전체에서도 어느 쪽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좀더더 더, 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지, 어느 쪽 시장이 좀더 하락하고 있는 지역인지 어느 정도알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광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 광주시 멀티 차트에서 제가 시장강도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설명드려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시장강도는 버려두고 매매와 전세시장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매매와 전, 매매가와 와전매매 전세시장가를 보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어마어마하게 2018년도까지 상승하듯이 2019년도에 보합이 됐다가 지금 현재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못 느낄 뿐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금 그래프를 보시라, 보시더라도 아주 경사진 곡선으로 지금 매매가격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딱 들어 2018년도 연말부터 살짝 이제 평평하게 가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살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네 그죠? 전세도 쭉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완만하게 지금 이제 쭉 가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전세도 지금 그죠? 근데 전세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죠? 어이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광주시 여기 서구 안에서 또는 광산구 안에서 어느 동이 그러면 또 가장 핫한 지역이냐 라는 같은 방식으로 볼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서구를 클릭하면 광주시 서구 안에서도요 네, 광주시 서구 안에서도 서구 안에서도 지금 양동이 지금 어, 매매가격은 가장 핫하고요 전세는 현재 가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광주시 화정동이 지금 매매하고 전세가 아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요 자, 어쨌든 저는 지금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잘 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맞을거라 생각하왜 실제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트가 나온거니까 여러분 차트가 나온거니까요 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또, 화정동 안에서, 양동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가장 핫하고 그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지도 분석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웃음> 그 왜냐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음번 수업 때. 그래야지 다그 다음번 수업 때 오겠죠. 그죠? 네. 네, 그죠. <웃음> 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 강주에 가면 수요 공급을 한번 볼게요. 강주에 수요 공급을요. 자 강주에 수요 공급을 보게 되면 강주시에 수요 공급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자 그럼 광주시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라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광주시를 보게 되면 지금 광주시가 2019년도까지 또는 2018년도 1 7년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뭐였습니까? 공급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었네요. 공급이 초과되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가장 이상, 이상, 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 2020년도를 보자라는 거죠. 2020년도에 지금 현재 광주시의 부동, 그 공급은 어떻게 돼요? 3000세대 이상이 초과됐잖아요, 지금요. 그럼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요 오를까요? 그러면 이익이라는 얘기죠. 예.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공급량이 훨씬 더 수요량보다 초과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것,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지금 이제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2021년도에 그죠?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일단은 3 0 0 0 세대 정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이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내년도도 가봐야 돼 왜? 건설사들이 이 시점에 또 공급량 부족하다고 더 추가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현 시점의 데이터에서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광주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어떤 거예요 거래량 한번 보자 거래량 미분양도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아니면 부동산 가격 유지가 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공급량도 많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하면은요 근데 거래량도 유지가 되고 있고 미분양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은요 아주 기초적인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가지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다른 지역도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인 빅데이터라고 하는 지인 빅데이터라는 거 보면 거래량과 미분양과 전출입과 인구수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자어 광주광역시의 거래량을 한번 분석해볼게요. 자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요 진한 그래프 보이세요 진한 색깔의 그래프 여기 위에 는 진한 색깔의 그래프 보이세요? 이게 평균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 어, 부동산에서 거부동산 아파트 거래가 평균적으로 이 진한색 거래량만큼 움직여줘야지만이 정상적인 거래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근데 작년도 즉 뭐냐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평균거래량 위쪽에서 놀았잖아요 그죠 거래도 많이 됐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밑에서 지금 놀고 있죠. 즉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죠 광주시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요 안 좋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당연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30평대하고 20평대 아파트가 가장 거래량이 높다는 얘기예요. 기본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조금 20평대 이하들이 앞으로 거래량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20평대하고 30평대 아파트가 주거래 아파트입니다. 주거래 아파트. 어찌되었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내려서 이제 데이터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미분양 한 볼게요. 미분양. 미분양을 보게 되면, 자, 미분양을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국적인 상황은요. 자, 그럼 광주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자, 광주 광역시의 미분양 상황을 보니까 광주 광역시는 그냥 눈으로 봐도 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게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자, 광주 광역시의 미분양 상황을 보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지금 어, 2018년도 10월 달까지 미분양이 조금 있다가 지금 2019년도에는 미분양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소화가 물건제 물건 소화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네그죠 정상적으로. 결국엔 그렇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거래는 없지만 떨어질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어 대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라 얘기죠. 지금 가능성에서는. 즉 뭐냐면 내년 한해만 정상적으로 광주가 잘 버티면은요. 버티면 그 다음 내년 연말 정도부터는 충분히 예 다시 예 오를 수 있는 여력들을 갖추고 있는 시장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자 그리고 전출입부를 한번 볼게요. 전출입 광주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광주시 인구가 그러면은 저 광주광역시 인구를 검색을 하는데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할게요. 아니면 1년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년치? 1년치를 볼까요? 그러면 그럼 2018년도 12월달부터 0 1 보면 되겠네요. 자 12월달부터 올해 어 아니죠. 9월달 데이터니까 10월달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1년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광주광역시는 어 지금 보게 되면 은어 나간 인구가 전출 인구가 조금 더, 더 많아요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안 나갔어요 그 데이터를 보려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똑같아요 여러분 데이터 보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정 중앙에 오면 돼요 여기 정중앙에 이 그래프가 와있으면 평균이란 얘기에 들어오는, 들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이 중, 그 평균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인구 데이터가 부동산 시장에 꽤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전, 전입 인구가 많다든지 전출 인구가 많다든지 부동산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는 그 인구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쳐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세대수 인구가 늘어나서 요 예,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러면 잠깐 보자고요 예. 인구세대수를 한번 보는데요 인구세대수를 보게되면 자 광주광역시를 한번 볼게요 광주의 인구세대수를 한 볼게요 자, 자 보게되면요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수는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눈으로 봐도 떨어지는 근데 최근 인구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줄어들긴 했지만 큰 차이 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어요 자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마들 얘기 되면요 새로운 세대수가 있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긴 하지만, 이제 2인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1인이나 2인 세대들. 그죠? 그 인구들이 결국에는 집을 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주의 부동산 어, 미분양들은 해소가 되고, 그래서 거래량들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요. 그리고 공급량은 많지만은 광주의 부동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 데이터만을 보고, 보고 나면은 이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현재 있는 데이터만 본다 그러면 광주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옛날 작년처럼 막 상승을 막 어마어마하게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당분간은 고압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어, 광주시장이라고 어,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그죠? 이후에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공급량들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게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다시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어, 예측이 되네 요 보니까요. 강의상 자체는. 물론, 부동산 가격은 다릅니다. 예, 가격은, 가격은, 어쨌든,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는 가격과 거래량들도 다다 다, 뒤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요.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한번, 우리 다음번 수업 때 한번,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광주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어좀 인기 있는 아파트를 분석하든, 좀덜 인기 있는 아파트를 분석하든, 아파트 하나를 분석 한번 해보면서, 그 아파트가 과연 왜 인기가 있는지, 그 가격이 더 오를 수, 이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더 오를지,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투기하시는 분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왜이 아파트에 와가지고 대규모로 막 매입을 하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로 분석을 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수업을 다른 수업도 잘 들어야 분석을 할수 있어요 예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되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광주 지역을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